점. 고리 아침. 탈락. <웃음> 그거 먹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왜? 네? 어? <웃음> 백설공주. <웃음> 맛있어? 자, <웃음> <웃음> 자주 들었는데 사과 된거같다너 응거 같아 응. 응, 내가 배고프데 언니는 잘 보... 이거 다뭐 이거 여기들다 응. 요시가 여기가 있어서 응잘 피해 먹어야지 응. 와속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지저분해 뭐가 지저분어 뭐야 어 뭐야 니 뱉는게 더지지.. 뭐야 안먹는거야? 아니 그냥 이렇게 깎아깎아달라고응펜 닦아. 잘라서 줬어? 응 여기 씨네 응 씨네 응. 아니 아직 없어 뭐랄 수 있잖아 아니야 너희도 된 시야? 아니야 시야 아니야 뭐랄 수 있어. 어. 뭐야 그거 난공이도 하고 싶나보다. 안녕하세요 과일 주문하셨죠? 저아 그걸로 먹지 마. 아우 거 숟가락 아니야. 그거로퍼먹지 마. 문석밥에 고기어 야, 뭘들어가잖아 엄마! 야 다시 쓰러물안닦게하세요 독이다. 독다 엄마. 어. 주문하는 기계 그래 뭐? 주문하는 기계 그릇. 그래. 어, 이거? 어. 띠리리리리 <웃음> 찾아가는 거야? 맞아. 오늘 둘째 송해고무인 거고. 아니야. 너 여자 같아. 남자 같아. 왕자님 같아. 그러면 대리가? 응. 왕자님 같아? 아니. 아니야. 공주 같아. 공주? 뭐, 리보고 뭐? 누가 남자 같대. 엄마 나 아들 같지. <웃음> 아들? 네. 짝짝짝. 음, 응. 음, 음, 음, 음. 맛있어? 응. 음. 꿀맛이야? 응. 음. 꿀맛이야, 자두 맛이야? 이거 음. 꿀맛이야. 꿀맛이야. 꿀맛이야. 꿀맛이야. 꿀맛이빵 꿀맛이야. 꿀맛이야. 꿀야야 c o m on.